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구입니다 뭐 이제는 설명할 필요도 없이 배틀로얄 게임의 양대산맥인 배틀그라운드와 포트나이트 배틀그라운드의 신호탄을 시작으로 포트나이트의 흥행까지 현재는 배틀로얄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포트나이트 배틀로얄 모드의 출시 이후 배틀그라운드와 포트나이트는 표절 논란으로 블로울 측에서 유감을 표명하는 등 표절 관련한 내용으로 두 회사 간의 신뢰가 많이 삐걱거렸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인 지금 블로울이 포트나이트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어? MOBA 게임의 원조격이라고 할수 있는 도타가 리그 오브 레전드를 고소하였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 현 상황이랑 똑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것도 배틀그라운드 그러니까 펍지가 에픽게임즈 코리아를 고소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니 글로벌적 고소가 아닌 한국에 국한된 고소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올해 1월부터 법지 주식회사는 에픽게임즈 코리아를 대상으로 서울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배틀그라운드가 내세우고 있는 주장과 증거들을 보면 자기장에 대한 이펙트 배틀그라운드와 유사한 무기들 맵과 각가지 u i 들의 유사성을 내세웠습니다 뭐가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슷하니까 고소를 했겠죠 이 표절 관련한 내용은 포트나이트 배틀러의 모드 출시부터 한참 시끄러웠던 문제인데요 참 이상한건 확실하게 포트나이트가 배틀그라운드를 표절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빼박인 증거들이 있을 것이고 미국 법원을 통해 본사도 고소했겠지만 해외 웹진 인게임 스팟에서 미국 법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결과 펍지 측에서 에픽에게 진행한 고소권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게임스팟 기사에 따르면 지난 9월 한국 배틀그라운드 측은 배틀그라운드가 최초의 배틀로얄 게임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발언을 할수 있는 건지 본인들이 리제로부터 창작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배틀로얄이라는 개념은 일본의 창작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그 근반이 되는 게임들은 아르마23의 모드가 되었으며 독립적인 최초의 게임이라고 할수 있는 게임에는 H1Z1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펍지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뭐 당연한 소리겠죠 상식적으로 블루홀의 이번 고소는 한국 시장 진출을 방해하기 위한 공작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배틀그라운드는 아시아 시장에서는 괜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에서는 현재 포트나이트가 압도적으로 흥행을 하고 있어서 밀리고 있는데 한국 시장과 더불어서 아시아 시장까지 뺏겨버리고 만다면 더 이상은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표절로 인정받고 고소를 먹을 정도의 게임이라면 네디즈에서 개발한 나이프하우스 라는 게임 정도는 돼야 표절이라고 운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도 이짝둠백은 나이프하우스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로 제소된 바가 있었죠 돌아와서 이와같은 배틀로얄 장르에 대한 고소는 정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블루홀일지라도 아니 심지어 브랜든그린이라고 해도 고소는 힘들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울 라이크라고 불리는 게임들은 전부 다크소울이 고소를 해야하고 레이싱 게임들은 어디서부터 고소를 진행해야할까요 울펜슈타인은 1인칭으로 총을 쏘는 모든 fps를 고소하면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배틀그라운드가 포트나이트를 고소한 판국에 h1 z1이 배틀그라운드를 고소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참 기대가 되네요. 아무튼간 뭐 에픽게임즈 측에서는 현재 소송권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 발표를 하고 있지 않는데 뭐 아무튼 이고소가 승소할지 역고소를 당할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